짠! <웃음> 유튜브보다 영업당해가지고 구입한 참든 유기농 뿌리채소, 야채수입니다. 야채 물이라도 챙겨 먹어보려고 팩에 든 야채 물 사봤어요. 30포짜리 두 박스 해가지고 총 60포를 <웃음> 60포나 샀답니다. 매일 아침 아니면 아침 저녁 하루에 한두 번씩 챙겨 먹어보려고요. 무, 당근, 우엉, 무청, 표고버섯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건강한 냄새가 납니다. 음 맛있진 않아요. 맛이 있을 수 없는 조합이니까 먹을만하고 엄청 역하지도 않고 벗어이린물 약간 그런 맛입니다. 마쳤고요 한두 시간 동안은 거의 아무것도 못하고 영상 반응을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영상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샷달를 내리려고 합니다 내일 친구들이랑 제 생일파티를 하기로 해서 음, 어, 해운대의 토요일 밤을 즐기기로 했답니다 의상도 좀 정해야 되고요 근데 사촌언니가 줄무늬티 금지래요 맨날 비슷하게 입는다고 내일 좀 화려하게 입어보라는데 화려한 게안 어울리는 사람인 거죠. 제가 28인치 캐리어를 샀는데 방금 도착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캐리어가 20인치, 24인치일 거예요. 그걸로는 한달 여행하는 게 택도 없기 때문에 무려 28인치 캐리어를 샀고요. 어. 들어서 보여드리기도 힘드네요. 적당한 가격대에 예쁜 디자인으로 네이버에 후기 많은 걸로 구입해봤어요. 이게 어, 뭐지? 음. 자란 자란. 바퀴가 불안불안합니다묶여져서는데 별로네요. 이걸 열어야 되는지 делиться. 제품은 아식스에서 보내주신 아식스 노바 블라스트 2예요. 노바 블라스트 2는 플라이트폼 블라스트라는 소재가 적용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신고 뛰었을 때 반발성과 쿠션감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여기 앞코 부분이 반투명 메쉬 소재라서 통기성이 진짜 좋아보이고요. 신발 자체 의 무게도 가벼워서 박싱 해 가지고 보자마자 이 신발은 러닝을 위한 신발이다. 이게 딱 느껴졌어요. 제가 운동화는 보통 225에서 230을 신는데요. 노바 블라스트는 러닝하니까 반 사이즈 업해서 230으로 골라봤고요. 목양말 너무 오버한 것 같아서 발목양말로 가라 신었습니다. 오늘은 흰 잠바에다가 검은색 숏팬츠에 실버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오랜만에 에펠우치도 찾고요. 심플한 화이트와 실버 조합이라서 운동복뿐만 아니라 안마의 웨우룩 같은 일상복에도 코디하기 쉬울 것 같아요. 슬음, 모래 다 묻었어. 슬음, 슬음. 슬은 이상한 사람이 쫓아와가지고 계속 슬음이 예쁘다면서 계속 쫓아와서 무서워서 집에 갑니다. 운동하고 먹는 야채수 귀여운 핑크 색깔 니트를 입어봤습니다. 맛땡킴 이번에 나온 신상 니트고요. 사장님 스토리 보다가 영업당해가지고 홀린 듯이 결제해버렸잖아요. 영업 너무 잘하시는 거지. 아니, 요새 선거전화, 광고전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속에 천물이 나더라고요. 아... 정말 제가 이 번호를 중학생 때부터인가 초등학생 때부터인가 그때부터 쓴 역사가 깊은 번호여가지고 바꾸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오래 쓴 만큼 번호가 너무 많이 팔려가지고 진 진짜 스팸 조아가 많이 오거든요. 오늘 토요일인데도 진짜 벌써 세 통째 왔어요. 평일에는 진짜 시도 때도 없이 오고. 음, 아무튼 노래 들으면서 화장을 할 건데 그거 듣고 싶은데. 플레이리스트 제목이 나 다시 돌아갈래 공연연색 추억 파리 케이팝 플레이리스트 뭐요런네요 90년대생 안 끼워주는 건가? 걸그룹 르네상스 시대 최신 여돌 노래 모음. 뭐. 이거 들어야겠어요. 구독자님 드리려고 그 쩡어리 초콜릿에서 카라멜로 손목을 바꿔봤습니다. 포장도 이렇게 깔끔하게 돼 있고 안에 카라멜 1 0개나 들어있어서 드실 때마다 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해리단길 유어네임 치즈 거기서 샀는데 포장이 이렇게 막 영어로 적혀있어가지고 또 제가 또 허세가 있어가지고 외국가자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선물로 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좀 샀는데 근데 경기도 평택에서 만든 카라멜이더라고요 카라멜로 아이템을 바꿔봤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제가 이번에 쿠션을 좀 샀걸랑요. 오늘은 새 퍼프로 두들겨 볼게요. 핑크 티에다가 바지는 자라 바지를 입어봤고요 가방을 골라봐야 되는데 깔끔한 거는 흰 거고 무난한 거는 검정이고 포인트는 쪼록인데 오늘 좀 튀고 싶거든요. 요렇게 입어볼까 싶네요. 뜯어졌어 얘. 뭐랄까 머리가 뜯어졌다고 아, 여기. 진짜 아, 여기. 아니 그 것만 잡아 뜯을까? 나 한식 빼고 빼고? 아뭐 어, 이래. 어차피 한식 은 내일 먹을 거 아니야. <웃음> 내 조식이 한식 아니가. 아쎄그럼야 이번 원두는 진짜 시다야. 어, 엄청 아, 불꽃놀이를 하자는데. 음. 근데 오빠 이거 는위험해 보여. 안 돼. 난하아 인정해라 내 빨리. 죽겠다 탈 그랬잖아. 게 체계적이다. 내장 <웃음> 얼마냐 네, <자. 웃음> 뭐 <하냐? 웃음> <웃음> <웃음> 진짜 신중형이 찍어야겠다. <웃음> 일단, 이연이 가운데. <웃음> 이런 거 가? <모르게 웃음> <해야 할 때, 웃음> <이렇게 돼. 웃음> 이거 왜 그래? <웃음> 이거 맛있어. <왜 그래? 웃음> 이거 맛있어. <웃음> <웃음> <맞는 거> <웃음> 뭐 <해야 되나? 웃음> 이거 맛있어. 이거 어 이거 맛있어. 이거 이거 맛있 이거 맛있어. 이거 뭐있어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 만거맛있 이거 맛있이게 뭐고 이게맞는거이거이 이거 이 you <laughs> 진짜 도 되게 핀터가 맞아. 맞아 그래서 이만 같잖아 렌골주가많이0원데야 대만 맥주가 7,000원이야 아니 근데 <목소리> 야나 옛날에 20살 때 <목소리> 아니 마이마이 <마약이> 어디 있어? 내떡거리네 <목소리> <근데 험떡꽃이네. 목소리> 30인가? 근데 그게 하면서 가는다. 자면... 애기 음. 음. 케이크가 맛있거든. <웃음> 너무 일본할 <일본어머니> 많이 같잖아 야, <웃음> 할매 같다. 모도 하나씩 해 아, 롤링 페이퍼처럼 어, 아, 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아. 하나하나는데 여러분 멀리 있어. <목소리도> 이거, 이거다. 응, 난냥 얇은 거 음, 해봐. 저거 전... 전... 다 했어. 으로 해요. 그게 응. 라떼를 잘하네라떼요이 응. 음, 나무를 보면 이름 많아. 음, 맛있나 봐, 너무 맛있다. 진짜, 진짜. 음, 진짜. 음, 진짜 맵다. <웃음> 진짜? 근데 이거 안 쓰는 줄알어 둘이서 어. 나눠 면 되겠다. 괜찮다. 음, 음, 음, 음. 이게 류센소고, 이게 류센소 카라. 진짜 쩔었어 근데 난 이게 제일 그냥. 그냥 류센소 아, 이 마늘 엄청 다 아. 근데 난육좀 <웃음> 좀더 드릴까요? 네. 1인분만 더 드리면 될까요? 오늘도 <목소리도> 오니까, <목소리도> 오니까 맛있다. 이거 넣을래? 그러니까 음. 아, 진짜 맛있 뭐? 음, 음. 마늘 넣고 가야겠다. 저는 <목소리도> 팔잖아. 그냥 한 알씩 팔잖아. 나라는 엄청 많이 살잖아 근데 한 알씩 손톱인데. 알보시면 꾸준히 안 해서 모르겠는데 승모는 진짜 싫어. 너무 음. <목소리도> 맛있다. 난 아, 네, 네, 이거. 이거 멋있다 응? 이것도 괜찮다 이거도 괜찮은데 이것도 괜찮은데 <웃음> 어, 아. 아. 아. <웃음> 수름이랑 해운대 산책 다녀오려고요 수름이는 오늘 산책을 한 시간 했다 아 웃겨 되게 좀 개박해네. 개박이. 음. 오늘 나도 그날 알바가 계속 그다음 날. 마스크에 이제 2 시간 반 전. 나는 소화제를 먹는 게안 맞나. 내 소금물 예쁘게 안 나죠. <웃음> <웃음> <예쁘지> <웃음> 아 짠. 헬로. 사장님이 <웃음> 소위 탓이네. 여 아주 좋아어저쪽 거해요. 쫄짝 거에요내요짝짝 먹어 볼래? 못짤래 와. 아, 너무 많네. 이거 사 먹었어요. 안 돼. 알로버 <목소리> 아, 여기 있잖아. 앉아. 와 오늘은 필라테스 등록하러 가는 날이에요 맨투맨 안에다가 필라테스 복을 입었습니다 주루이가 울고불고 울고 난리가 났어요 주미이 갔다올게 뚝 보셔야 돼. 진짜? 내가 절미처럼 카메라 워킹을 좀 해도 되겠나? 약간 날것의 그런 사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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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우리 언니가 해외에서 한거같 외부에서 면될거 같은데 근데 맛있다 야 자몽 맛인 거야? 맞지? 레몬에 있는 것도 있고 이거한번거 틀릴 때가 안 되는 거야 나 그거 진짜 콧물만 줘야 돼아 먹어 거걸 많이 써니 어제 뭐 했어? 헤드빙트 쟤잉님은 콘서트 모자 할때 그게 뭐였지? 내가 제일 잘나거야나 콧물만이 알 내가 머리를 몰락했지나 계속 해 말이야 <웃음> 혼난 거 구경하려고 온거 <웃음> <먹은> 아니야? <웃음> 약올리려고 <웃음> <웃음> 뭘해렇게려고오해 날개피자가 어딨지? 꼬물피자 어깨피자 팔자피자 우스꽃피자 이게 어깨피자였나어깨피자어깨피자어깨피자 아, 어깨 피자. 어깨 피자. 우와 너무 아, 예쁘다 그래, 맞아. 그래, 아, 예쁘게 생겼네 다운받아. 다운받아. 다행이다. 들어가 말갛게 보지 말고. 말갛게 보는 건 뭘까? 아, 이 사람 너무 짠하다이 사람 아, 나무대로 그 재경비를... 궁금했나봐. 다 함께 대, 다 아, 진짜 개. 아, 진짜 아 진짜 아홉 개. 아, 진 아홉 아, 진짜 아홉 아, 아홉 개. 먹진으 아홉 개. 아, 아홉 아, 야 나무를 빨르그 한건다 해보고 싶어? 잡고 잡아봐 수룸이 잡아봐요 혹시 <웃음> 몰라서 공도 챙겼다 <웃음> 공은 왜 챙겨? <웃음> 휴양 지휴 <Netz mainly habals> <sympathża> 가다가 이럴려나? <웃음> 그거 뭐지? 그어어 챙겨 간다 했었나? 비행기에서만 끼고 그다음부터는 캐리어에 넣어 놓으면 되지 않나? 밖에 안 들고 다니고 아니 내일 그러면 나는 5시 반에 일어나서 내일 해운대 쪽에 이 그거 끼고 사사 쪽에 어 기획안 내고 있거든 기획안 내고 9 시에 필라테스를 가. 필라테스 아 아침반 아 네시장을 언제 갈 건데 그러면? 11시에 갈까? 씻고 어. 밥을 거기서 먹을까? 시장 근처에 그래 좀 맛있어 보이대 내가 내일 만나서 진시장을 가고 혹시 루네시떼는 어디 있어? 그거는 사상 여기 있어 개버블르네시떼 어? 카페 뭐 어디냐 런드리? 런드리도 있어 가고 하면 되겠지? 얼로얼로 음, <웃음> <웃음> 가요 얼로 <얼루> 가요 <웃음> 얼로 <얼루> 가요 이러저뭘 봐야 요사는데 우리 엄마 한번 봐 지금 한 아. 한 아, 아. <웃음> 이 언니도 이거 뭐야 카페? 우리는 꺼네땅요 난리가 나요. 아깝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아아긴 똘. 그럼 <웃음> 자기소리로 한번 부탁해 드려볼까요? 네. 한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청 이아 잘해. 내보 되게 이상한 거예요. 뭐가 가능한가 싶기도 하고. 도대체? 아 진짜? 이친아가 <웃음> 어. 네. 날이 갈수록 해 제애를 가진곳자 그러게 이집이 내가 <웃음> 잠이 잘 오네 <웃음> <웃음> 거기서 파란색 스트라이프 가디건에 연청 바지 입으려고요 음, 이제 이게, 아, 이게 참 귀엽네. 이게 음, 근데 저런 옆에 저런 기둥 좋아한단 말이야. 화분 같은 저런. 데게을아 여기까지 게 그러게, 나 처음 들어봐, 평화시장. 레몬이 레몬. 참 예쁘네. 레몬이 예쁘다. 너무 마음에 드는데 입어봐 입어볼 수 있어? 어보 기억나 이로수 사용하실 수 있는 고객은? 저녁은 연어 초밥 리뷰 이벤트 참여하고 받은 오토마키입니다 마사비를 간장이 맛있겠다. 맛있겠다. 연어 초밥. 먼저 bon, 먹어보겠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구독자님을 만난 거예요. 저한테 인사를 해주셔가지고 카라멜을 드렸거든요? 구독자님도 저한테 드릴 게 있다고 잠깐 만나자고 하셔서 조금 있다가 구독자님을 뵈러 가기로 했어요. 길을그렇게딱 맞췄는데 너무 신기하게 마주쳐가지고 너무 반가웠는데 제가 아이다 보니까 그걸 표현을 잘 못했는데 코로나 시국만 아니었으면 악수라도 한번 하고 하는 거였는데 아무튼 한 시간 뒤에 구독자님 밑에서 보기로 했거든요? 밥 든든하게 먹고 멘트도 좀 생각해가지고 다녀오려고요. 음. 너무 신기한 것. 음. 음. 음. 구독자님 만나러 다녀올게요.